<웃음> <웃음> 웬만해서 오케이 귀겼다 확률 잘못 나왔네 멀쩡한 데 나오면 되는데 아치 아니 아 지랄하지마 아 야거부터 봐야 돼. 이거에 맞춰서 어, 만날게요. 하드가, 하드가, 이 야쓰다야. 아수이니군요 젖같이못 싸우긴 하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좋습니다. 야, 이씨 이거. 한거이 나오네. 어, 가이한 이거. 떴네 이거. 이타 이거. 랑님성거하셨습니다 나무 아비탑을. 정말 최고야. 우리 승부하자 뭐야 이거. 어떻게 해이이렇게거는거지 야 잠깐만 아 이거 이러면은 아 내가 내가 먼저 때리네? 아 이거 뭐야 이거 매... 아 누가 어떻게 해야 먼 어떻게 먼저 때리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, 왜 내가 먼저 때리는 거지? 얘도 지금 대기 중이죠? 지금 뱃사람들 대기 중이에요? 근데 내가 먼저 하네? 얘 뿐인데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알 수가 없네 얘도 시작하죠? 나공연 시작합니다. 오, 나야 오, 나야아 어, 너, 끝났구 나, 순 나, 공연끝 나, 아닌데? 아니 뭐야? <웃음> 서순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진짜 궁금하네. 어, 이 서순을 모르겠어. 이거 상대도 광대기라서 뒤에 놈들한테 잘 발려야 돼요. 어, 첨보가 앞에 놈들한테 발리면 안 돼요. 뒤에 놈들 광을 잘리면 안 돼. 얘는 <웃음> 얘, 너물고기는안 샀네. 야, 이거 물고기를 안 사? 아, 어, 뒤에 놈들한테 잘 발렸어. 잘 발렸어. 뒤에 놈들한테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이아 진짜 아 미친 이거 뭐, 다 터졌어 이씨 아니 미친 아니, 싸움 진짜 아아아 그만 그만 어씨 아니 어떻게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아 아, 씨아어어어아어아 이겼어 이겼어 이어씨 내가 물고기를 안사네 얘와